맹룸 레벨 1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방법 몇가지를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레벨 0에서 겪는 노클리 현상이나 다양한 요인 레벨 1.5에서 겪는 노클리 현상 레벨 995에서 어린아이가 제공하는 레벨을 통해 레벨 1.0.5.1에서 볼수 있는 숫자 패드의 올바른 숫자 입력 이 외에도 수없이 존재하는 맹룸의 여러 레벨에서 나타나는 일반 문을 통해 레벨 1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레벨 1은 콘크리트 바닥과 벽, 노출된 철근, 벽에 놓인 희미한 형광 등 낮게 깔린 안개와 결로현상으로 인한 곳곳에 고인 물음덩이가 특징이며 물과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레벨 1에서 무작위로 나타나는 보급품 상자는 음식 외에도 생존 아이템들이 다수 나왔는데 이는 생존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어줍니다. 이 때문에 백놈을 돌아다니는 방문자들은 이곳에 털을 잡고 거주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백룸이 수백만 마일에 걸쳐있기 때문에 거주지와 전초기지들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모종의 이유로 사라진 거주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둬야 합니다. 여기 놓인 형광등은 일정하지 않은 주기로 깜빡이거나 꺼져버리는데 이때 보급품이 사라진다거나 적대적인 개체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광원을 휴대하고 중요한 물건들은 품 안에 넣은 채 잠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기치 않게 광원이 꺼졌다면 어둠을 피해 빛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엔티티라고 불리는 괴생명체에게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레벨 1에서 알려진 엔티티는 회색 액체로 보이는 인간형 털러 얼굴 없는 인간형 페이스링 네발 달린 검은 머리의 인간형 하운드 흔키의 노란눈을 가진 인간형 스킨스틸러 긴 발톱 부분에는 듣는 소리가 특징인 스크래처가 있습니다. 엔티티들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 채 잠복하며 어둠이 짙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 레벨1의 계단이 있는 공간을 통해 잠금 해제된 문을 찾는다면 레벨2로 진입이 가능하고 특정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면 백로의 터널 네트워크인 허브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레벨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콘셉트가 있는 벽면에서 노클리 편상을 겪게 된다면 레벨 188 또는 레벨 229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검은 인형을 찾아 상호작용한다면 레벨 7453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공허를 통하지 않고 벽의 반대편으로 노클리 현상이 나타난다면 레벨 1.272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드물게 레벨 1에서 잠이 들면 레벨 1950의 침실 중한 곳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나 20변 엔티티 1, 2, 6를 만나 죽지 않고 끌려간다면 레벨 6에 도달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다른 방능자를 찾든 다른 레벨 탐사를 위해 생존 아이템을 모으든 이제 고민은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